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왔어요. 여기서 유명하다고 추천해 주셨던 몇 가지 것들 저희가 사가지고 어떤 게 진짜 맛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벌써 배고프다. 이마트 트레이더에서 꼭 사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궁금해 가지고 추천해 주신 것들을 위주로 픽을 해왔어요 어, 제일 첫 번째로 쿠키슈 쿠키슈 라고 하는 건데 잠시 후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불맛나는 닭꼬치 촛불 닭꼬치 외에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시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양념 토시살 구이예요 이거 되게 맛있다고 유명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웃음> 이거 이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치킨 국내산 할인다고 했었더라고요첫 번째로 이 쿠키슈 한번 먹어 볼 건데요 사실 이거 차 타고 오면서 저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진작에 뜯었을 건데 오늘 촬영 때문에 제가 꼭 참고 왔습니다 진작에 네. 뜯었지 자기는 여덟 <웃음> 개 맛있겠다 음. 음. 아..이게 뭐야? <웃음> 대박 음. 이거 많은데 크림이? 이 크림 보이세요? 이렇게? 음. 뭐 이거는 그릇에 대고 먹어야 될것 같아 난리 음. 너무 되게 부드럽다 음. 음. <웃음> 여러분 이거 드실 때꼭 밖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밑에 턱빠지꼭 하시고 이런 판 커다란 그릇 꼭대고 드세요. 지금 이렇게 폭탄 맛이 쓰나요? 남의 집에서 먹으면 민폐겠는데? 못 먹어, 못 먹어. 음. 음. 크림 나오고요, 와. 근데 여기다 대고 먹으면 우리만 다 먹어야 돼. 근데 되게 부드럽게이고 그냥 음. 음. 금방 먹겠다. 여덟 개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음. 부드러워가지고. 겉은 엄청 바삭바삭하고 음. 속은 엄청 촉촉하거든요 음, 아메리카노랑 많이 같이 먹으면 음. 한 나는 3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개 먹으면 느끼할 것 같긴 한데 음. 커피랑 먹으면 딱 좋겠다 근데 생각보다 크림이 너무 느끼하지는 않고 안 달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크림 맛 대박 맛있다 아 예전에 안먹어본 맛인데? 음. 난 갑자기 이아 칼로리가 궁금해졌어 음. 오늘만 먹자 <웃음> 아 뒤에 이렇게 나와 나오... 음, 여기다가 딱 꽂아서 넣었나보다 대고 음. 먹어 음. 우와 우와, <웃음> 쌌다. 음. <웃음> 이거 차 안에서 먹었으면은. 안돼 안돼. 분명히 나이랑 싸웠다. 다음은 응. 우리의 두 번째 픽입니다. 바로 두 마리 치킨. 두 마리 치킨. 저희가 저녁 시간에 갔더니 12,000원 정도로 할인이 되더라고요. 두 마리. 두 마리 많이. 프라이드 치킨이고요. 음, 아주 실한 것 같은데 자 닭다리. 아, 날개. 날개. 날개. 날개. <웃음> 날개. 닭가슴 살. 달인 거래. 오 이거 날개다. 날개. 날개. 날개가 많네. 오. 날개가 엄청 많아요. 닭 위에 빻아 놨나 봐. 두 마리니까. 음. 이게 달. 다리랑 날개를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음 조금 매콤한 자이네 새김이 이거 애기들 음. 애기들 놀러 갈때 사주면 되게 좋겠다 어디 소풍 갈때막 응. 우리도 놀러 갈때 우리도 애기니까 음. 근데 치킨에 조금 숯불향이 배어있는 것 같아 치킨에 숯불향이? 응. 엄청 커. 음, 음, 음, 음, 음, 싫어 음, 음, 어 지금 살 살점이 너무 커가지고 잘 음, 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히고있어 음, 맛있기는 한데, 음, 지금 막 튀겨서 배달해온 닭이 아니라서 약간 바삭바삭하진 않아요. 음, 좀 조금 눅눅해졌다. 조금 눅눅해졌다. 음. 바로 튀긴 달이 확실히 음, 맛있긴 해요. 네.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두 마리에 음. 12,000원을 음, 니까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한번더 돌려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음, 그렇게 먹겠다. 음. 막 특별한 거는 모르겠는데, 음. 가성비가 너무 좋고 크기도 크고 국내산서는 하림 닭이라는 거요 그게 메리인것 같아요 음. 조금 저렴하게 파는 닭들은 보면 양 많아 보이려고 튀김옷을 엄청 두껍게 입히거든요 음 근데 얘는 그렇게 튀김옷도 생각보다는 되게 얇은 편이야 맞네 튀김옷이 음. 얇다 되게 낯이 음. 음. 진짜 커 음. 음. 이거 그냥 먹긴 좀 아쉬운데? 우리가 치킨을 그냥 치킨만 먹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준비했어요 뭐요? 어? 어, 이런 디테일... 짠... 손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한 잔만 먹겠습니다. 짠~ 역시 잘 넘어간다. 치킨 다 맛있지 않나? 뭐 맛없는 치킨도 있나? 내 생각에는 튀기면 다 맛있어 <웃음> <웃음> 뭐 튀기면 다 맛있어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다 그러잖아 치킨이 응. 너무 싫어가지고 한 조각만 먹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배워서 살수 있을 것 같아 아, 좋은데? 어디 놀러 갈때 이거 사갖고 하면 은4명에서 먹어도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맞아. 아니근데 아까 트레드스에서 보는데 카트 안에 이거 다 들어있더라고 저희가 한 8시 넘는 시간에 갔었는데도 치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치킨 코너에 치킨이 엄청 많았죠 맞아.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튀겨 놓는것 같더라고요 양념 토시살빙 음. 1.3kg 짜리 가격은 19,980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한네 다섯 명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3kg면 은 보통 1인분에 200g 이니까 6인분이 없네. 지금 올리면 돼요. 지금이에요. 올려주세요. 우와. <웃음> 광게 아, 색깔이 좋다. 음. 음. 양념이 그렇게 강하게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맞아. 요 그냥 생어게 보면은 양념된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참기름 향이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아. 음. 이렇다. 바로, 먹, 바로 먹어도 되겠다 어. 음. 일단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음. 양념 맛있는데? 음.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살짝 달달해서 아이들도 다잘먹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맨일에 먹기 조금 짠거 아니야? 응, 음. 아. 아, 그래 좀 싱겁게 먹어서 그런가 맨일에 먹기는 조금 짠거 같은데? 음. 밥에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어, 되게 부드럽고 양념도 잘 배가지고 음. 맛있는데? 음! 진짜 무섭다 제 생각에는 여기 어 양배추나 뭐 양파, 양파 그리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약간 청양고추 이런 거 조금 가미해가지고 음. 같이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음 아, 거 진짜 맛있다. 음, 쌈싸먹으면 되게 맛있겠는데? 음. 마늘이랑 같이 구워가지고. 아이고. 쌈 싸먹고 싶다. 쌈이 없어. 음. 음. 음. 또 나왔네요. 음.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괜찮아요 가성비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양이 일단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몇번 양파랑 이런 것도 같이 재워놨다가 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9,980원 음. 음, 2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 음. 이 정도면 닭꼬치 이게 베스트 픽이래요 트레이더스 가면은 꼭 사야 될 항목 중에 꼭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 불맛도 난다고 하고 닭다리살로만 만든 꼬치래요 그래서 아무 탱글탱글 할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80원 17,480원인데 이게 꽃이 어 25개가 들어있어요 우와, 저렴한 편인가요? 하나에 한 물마시 이것도 에어브라이어에 돌리면 맛있긴 하겠다 음. 물맛 음. 내려고 토치로 그는 게 있네, 자국이 있네 살짝 양념은 돼 있는 양념육이고요. 원산지는 태국산이에요. 근데 닭꼬치가 생각보다 크다. 응. 보통, 조그만 것들이 아니네. 보통 꼬치집, 뭐 술집 이런 데서 이 정도 되는 꼬치 먹으려면 하나에 한다 5천원, 3, 4천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응. 응. 그 술집에서 파는 닭꼬치는 되게 작아. 이거는, 어, 프라이팬에 이렇게 저희처럼 구우려면 은 아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해. 와, 굽는 소리가 장난 아니다. 여행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 그 기분도 낼수 있고, 여행가서. 먹어볼까? 응. 이랬어? 응. 이 닭다리살로 만든거여가지고 음. 살이 되게 쫀득쫀득하다 이렇게 퍽퍽한 살이 아니고 야들야들하네 다리살이라서 엄청 야들야들해요 음. 음.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옆에 파랑 마늘이랑 같이 구워가지고 음. 같이 갖추는 거 맛있어 많은 충분히 돼 있는데 이 양념이 없어서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념 안된게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음. 이런 거 집에 상시 있으면 응. 갑자기 집에 손님 오시거나 할때술한주 나이들 간식 이런 걸로 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 이쁜 어, 접시에다가 응. 딱 깔아서 대접하면 은 신경 쓴것 같이 보일 수 있겠는데? 응. 내가 아, 먹어 응, 빼 음. 먹어 맛있다, 부드럽지? 부럽다빨 먹어야 지 음... 네, 오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유명한다는 제품들 몇 가지 먹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음, 어, 대중이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도 한번 선택해서 먹어봤는데 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으니까 사실은 그 풍미나 어떤 감이 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씩 먹었다면 진짜 만족도 100% 이상 되는 그런 오늘 초이스였던 것 같아요 음. 역시 유명한 거는 다 유명한 이유가 있다 음 근데 오늘 먹어봤던 것 중에서 그래도 베스트를 뽑는다면? 한 가지만 뽑아볼까요? 어, 하나만 하나씩 먼저 뽑아보자 정하셨어요? 응. 응. 그러면 한한한한한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하나, 둘셋 양념 토시쌀 구이 와! 와! 오똑 같았네. 자 아. 아, 이제 양념 시쌀 구이는 왜 1등으로 뽑으셨어요? 어 일단 그냥 뭐 식사 대용이든 술안주든 같이 계속 먹을 수 있는데. 기름에 튀기거나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일단 맛이 있어요 음. 맛이 있고 어저거는 계속 먹으면 치킨이랑 사실 이런 거는 계속 먹으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조금 질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먹을수록 조금 담백한 맛이 많아져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자기는 왜 뽑았어? 어, 저는 흔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토시살구이가 너무 부드러웠고 양념도 잘 되어 있었지만 맞아요. 치킨이나 닭꼬치나 그래도 막 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메뉴에 비해서 양념 토시살구이는딴 데서 저런 양념을 똑같은 양념을 구하기 힘들 것 같고 일단 너무 맛있고 부드럽게 맛있어 가지고 1등으로 뽑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에는 저희 부부가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